That 네? makes you up without any noise. There are other alarm s 당신이 e s of the uh, the uh, the uh, t h uh, t u the the h t t h t h t 그렇죠. 네. 다른 알람 식계에서 네, 어, 그래서 좋아요. 네. 네. The quiet alarm comes with a special ring. 네. 어, 그 조용한 알람 알람은 네. 어, special ring을 불러 같이 불러오게 만든다. 네. 불러온다. 네, 불러온다. 음. 이렇게 special ring이 뭘까요? 스페셜링, 운동이랑 같이 관련되어 있나요? 어, 어느, 어느, 운동에? 이 네. 아, 아, 이거는 또 새로운 알람이 나타났어요. 아, 그러면은, 어. 반, 반지. 어, 맞아요. 링에 반지란 뜻도 있고요. 또, 네. 또 어떤 뜻도 있을까요? 고리. 어, 맞아요. 또 고리란 뜻도 있고요, 또. 어. 아 그... 어어어 링링... 어, 어. 링 울리... 링링 올리 그거 울리는 거 그렇죠